지금 A랑 B는, 그니까, 러 이온, 원자분화 이온이니까, 어. A랑 B 같은 경우에는, 원자가 이온보다 크니까, 요거는 금속이고, 요거는 비금속인 거알수 있죠? 응. 그리고, 음 19, 19, 19, 20인데, 그, 2개월표 이렇게 보면은, 어, 17번, <웃음> 17번이 금속이고, 19랑, 어, 19랑 20. 어, 19랑 20이 금속이고, 17이 비금속이거든요. 응. 15. 20이 비알금속. 그 다음에, 어, 17이 비금속. 이건데, 그러면 음. C는 지금 1 7 그게 되는 거잖아요. 그리고 어. AP는 19랑 22 중에 하나인데, 지금 이온 반지름이고, 이거는 원자가, 원자가 전자가 느끼는 이유 전잖래요 어. 근데,